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다 예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스프. 첫 번째는 망고 매니플리즈의 새틴 브이 블라우스예요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를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색상은 크림과 네이비가 있었어요 저는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좀더 주고 싶어서 네이비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입기에 딱 좋은 두께와 길이감인데요 원단 소재는 망고 매니플리즈 제품이면 다 좋아요. 제가 망고 매니플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가격 대비 옷의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서인데요. 이 블라우스는 폴리 100%인데 진짜 실크랑 비교했을 때에도 어, 괜찮은 뒤지지 않는 그런 고급진 광택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김이 잘 가는 옷들은 잘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얘는 하의에 아무리 꾸겨놓고 입어도 나중에 꺼내봤을 때 생각보다 구김이 잘안 가있는 되게 실용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깃 부분을 탁 잡았을 때 느껴지는 탄탄한 소재감이 다른 일반 블라우스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크림 색상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블라우스도 품질이 정말 좋았어요 디테일을 좀더 살펴볼게요 카라가 없는 디자인이고 옆쪽에 슬릿이 있어서 하의에 옷을 넣어 입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소매에 달린 끈 디테일이겠죠 리본으로 묶어도 되는데 아예 푸른 모습도 멋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묶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김치찌개 먹을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단추! 이 단추도 진짜 중요하죠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단추가 너무 싼 티나는 게 달리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 블라우스는 옷 색상에 맞게 단추도 어두운 컬러고 또 약간 그 대리석 느낌을 내려고 하는 디테일이 살짝 있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망고 매니플리즈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쇼핑몰인데요. 자체제작한 고퀄리티 상품들이 주력이어서 거의 뭐 하나의 브랜드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상품들의 경우는 좀 지정 배송일까지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 블라우스는 신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바로 발송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지금보다 더 더워지기 전에 구매하셔서 예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으른 두 번째는 플라잉S 제품입니다. 라큘립 블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인데요. 요즘에 이런 스퀘어넥에 퍼프 소매 그리고 짧은 크롭 기장을 가진 블라우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블라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요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색상은 베이지와 화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청바지랑 입었을 때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화이트를 구매했어요 근데 진짜 고르기 어렵게 베이지도 예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얇은 텐셀 소재라서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 대신에 비침이 좀 있어요 저는 지금 누드톤의 속옷을 입고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속옷이 비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디테일을 보시면 앞쪽에 프릴 장식이 있는데요 저처럼 바스트가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디테일이 좀 볼륨을 살아 보이게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퀘어넥기 파인 깊이는 그 자칫 좀 야해 보일 수 있는 깊이의 딱전단계예요 이것보다 만약에 더 깊이 내려왔으면 저는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이건 딱 저한테 마지노선으로 예쁜 그런 깊이인 것 같습니다 퍼프에 잡힌 주름도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어깨가 봉긋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얼굴도 확실히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오픈은 등쪽에 있는 지퍼로 하는데요 혼자 입고 벗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 얇은 지퍼가 또 옷감 속에 잘 숨겨져 있어서 옷의 전체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옷들 같이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쓴게 보이는 옷들이 플라잉S에 진짜 많아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용해 오고 있는 쇼핑몰인 만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페이오에서 나온 쉘버튼 블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인데요 앞에 보여드린 옷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블라우스예요 정가는 20만 원이 넘는데요 저는 5월 초에 프리오더 떴을 때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해서 15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시면 그 브랜드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셔서 이벤트, 할인 소식들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블라우스를 가수 아이비님하고 같이 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스퀘어넥에 퍼프 소매를 가진 요즘 유행하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목 파임도 그렇게 깊지 않고 기장도 짧은 편이 아니어서 회사에 입고 가기에도 부담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시원한 면소재하고 마소재가 섞인 얇은 트위드 재질이어서 여름에 입기에 좋고요. 또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이 있었는데 저는 블랙을 골랐어요. 이 옷의 가격은 지금 보시는 이 단추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리얼 조개가루를 틀에 찍어서 이게 수작업으로 제작한 자개 단추가 달려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추가 있는 블라우스는 단추 퀄리티가 진짜 중요한데 얘는 정말 단추가 다 했다고 볼 정도로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의 단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 단추 모양이 모두 원형으로 통일됐다고 해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통관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원형 단추로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단추의 재질은 그래도 동일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플레어로 처리된 밑단 덕분에 허리는 조금 더 잘록해 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이 살짝살짝 살짝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걸을 때마다 좀더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이 들게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페이오는 진짜 여성의 그몸 라인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너무 잘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으릉스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